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라면을 한번 끓여보려고 합니다 또 집에서 라면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라면을 할 거냐 대주많은 라면 다들 아시죠? 되게 유명한 건데 한번 일단 완성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대파를 한번 잘라 보도록 할게요 대파를 이 정도면 되겠죠? 다져줍니다, 대파를 대파를 다져줄게요 대파를 다져줍니다 마면이 되게 많네요 일봉하면 끝나는데 다들 많이 배고프신가봐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크게 크게 덩어리로 넣어도 되지만 저는 대파를 다지는 편이에요 대파를 일단 다져 봤고요 그러면 이제 마늘과 대파를 넣고 볶으면 돼요. 마늘 한큰술 먼저 한큰술을 준비시키기 전에 불을 켜고 이제 뭐제집 같네요. 네. 너무 능숙하게 기름을 붓고 마늘 한큰술 다들 라면 끓일 때 마늘을 넣는... 아, 마늘을 넣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마늘 넣으면 맛있답니다. 종종 이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마늘 매니아들. 넣고 남기지 않고 저 라면을 진짜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입맛 없을 때 사실 라면만한 게 없거든요. 라면 먹고, 계란 넣고 먹고 밥 말아 먹고 너무 너무 맛있답니다 라면 하나만 끓이면 되겠죠? 열이 올라오고 있어요 고춧가루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액젓 액젓도 한술 위험했어요. 너무, 위험했어요 너무 위험했어요 너무 위험했어요 너무 위험했어요 오 매워 해보는 거걸자 이렇게 다다가 이걸 일단 다른 데 넣어둘게요 라면이 완성되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바로 끓이면 돼요 네. 왜냐면 어차피 넣을 거기 때문에 바로 물을 이거는 진짜 바꿔야겠다. 이거왜 자꾸 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바꿔야겠어요. 매번 썼는데 매번 썼는데 다들 라면 먹을 때 김치랑 같이 먹는지 그냥 라면만 먹는다든지 어떻게 라면을 먹는지 궁금하네요 음. 가장 베이직한 라면 아까우니까 화몇개 해놓읍시다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걸 잘안 넣어요. 아니잘 넣는데 많이 안 넣. 어 마지막에 국물 먹을 때좀 거슬려. 그리고 이걸 먼저 넣어야 돼. 여기서 이제 많이 갈리죠 나는 면부터 넣는다. 저랑 라면을 못 먹겠네요. <웃음> 전 무조건 스프부터 넣습니다. 물이 끓기 전에 우려낸다는 생각으로. 정도. 라면은 스프부터 넣어야죠. 우와, 마법의 스프. 아마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자취하시는 분들, 라면 진짜 많이 먹을 거예요. 근데 뭐 컵라면도 좋지만 라면은 끓여 먹어야 맛있지 않겠어요. 아 그리고 저잘 지내고 있어요. 네, 너무 걱정 마시고 매 어, 해마다 얘기하는 건데 저 너무 잘 지내고 있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라면을 아마 많이 먹고 있을 것 같네요. 어 벌써 배불러요. 그리고 이제 면을 넣어요. 여기서 이제 부스러기 안 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확실히 신라면은 그 매콤한, 매콤한 냄새가 세네. 야, 이 냄새는 솔직히 너무 사기야. 언제 맡아도 너무, 너무 먹고 싶은 냄새야. 어우, 야. 라면... 계란 안 넣는 사람이 있나요? 그쵸? 그렇죠? 계란 넣어줘야 돼요 근데 오늘은 넣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맛 그대로 그맛 그대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소스가 생각보다 막짠 느낌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웃음> 저는 라면을 약간 덜 익혀요 응. 뭐 퍼진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약간 덜 익혀요 전 이상하게 덜 익힌 게 맛있더라고요. 먹으면서 익어가니까. 이쯤 되면 이제, 이쯤 되면 들어와야죠. 음. 따라라라똥. 아까 물을 조금 흘려서. 따라라라라라. 진짜 내집 같네 자, 여러분 이제 좀 기다리면 돼요 사실 뭐다 거의 다 됐는데 과연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하시죠? 자 그리고 아까 썰어놨던 파 이제 투화해보도록 할게요 파를 그냥 수르룩자 이제 다 됐어요 여러분 응. 저의 라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으니까 이제 먹을 준비를 해야겠죠?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국물 먼저 먹어줘야지. 음, 라면이네요. 살짝 얼큰한 라면이에요. 젓가락이 왜 튀긴 거야? 음~! 그냥 라면보다는 확실히 좀더 진해요 진하고 약간 얼큰하고 아우 죽이네요 여기에는 이제 딱야 여기 딱 이거 같이 먹으면서 딱질료 상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와.. 이거는.. 아.. 맛있네요 국물이 진짜 진해요 아 진짜 이거 진짜.. 자! 드셔보세요 제가 또 자주 먹는 제주 많은.. 라면 인데 돼지가 빠졌어요 네, 원래는 탕수육 먹다 남은 탕수육을 냉동시켜서 넣어서 같이 먹곤 하는데 오늘은 탕수육이 빠진 어, 버전이고요 어, 충분해요 뭐 탕수육이 있으면 더좀더 더 풍성하게 많은 맛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정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어, 라면 되게 가벼운 음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조금 더 특별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모야 라면을 보면서 같이 해드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많은 음식으로 앞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저의 레시피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또 만나요 보고 싶네요